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큰 세상, 이큰 타로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이 노래가 생각이 나. 아, 뜨거움 없이 <웃음> 그럴 때 있잖아. 긴 머리, 김 치마를 입은 나는 너를 상상하고 있었지만 항상 그래요. 사랑한 어, 천천히 다가오기도 하지만, 갑자기 뭔가 망치에 탁 맞은 것처럼, 갑자기 다가오기도 해. 근데, 내가 늘 꿈꿔왔던 이상형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어, 저런 사람 내가 별로 좋아했던 사람이 아닌데, 어느 날 순간 갑자기 눈에 확 꽂혀가지고, 그 시간 이후로 그 사람만 생각나는 경우, 경험해 본적 있으세요? 저는 없어요, 솔직히. <웃음> <웃음>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오늘의 주제예요 밤마다 내가 눈에 아른거려서 벽에를 끌어안고 몸부림을 치면서 잠이 드는 사람이 이 사람이래요 이 사람이 오래전에 내가 알았던 사람일 수도 있고 음, 구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저께 새로 사귄 카페에 가서 음, 커피를 갖다가카페라딱 주문하는데 거기 그 사람이 나한테 첫눈에 뿅갈 수도 있잖아 선생님 그런 어. 일이 있을 걸 한가요? 그러면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음, 버스 안에서 그딱 버스에 올라탄 여자가 마음에 들어서 뛰어내린 사람도 있어요 그 여자가 내리는 데서 정말요네 믿으세요 <웃음> 아무튼 <웃음> 카드 골라놨습니다 카드 고르실 시간 드릴게요 카드 다 고르셨나요? 아 제가 그림을 안 엎어놨다고요? 오 미안해요 깜빡했네요 <웃음> 네, 숫자는놓게요 네. 1번 카드부터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1번 카드를 뽑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제가요, 이게 지금, 한번 리딩을 조금, 처음에 오분하다 망쳤어요. 응, 왜 망쳤냐, 라고 하면. <웃음> 선생님은 망치시나요? 제가 오늘 조금 피곤해요. 피곤하다 보니까, 손톱이 여기 두 개가 떨어졌는데, 리딩하다 그걸 갖다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손톱 때문에 당황이 돼가지고, 아, 이거, 진짜 죄송해요. 어, 못볼 꼴을 보여준 것 같아. 어, 붓고 붓끄 <웃음> 이해해 주세요. 음, 어디 봅시다. 음, 지금 알았어. 그래갖고 이게 자꾸 신경이 쓰여가지고 자꾸 더듬게 돼가지고 다시 하게 됐네요. 음, 그리고 이 카드 내용도 좀 그래.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오늘 주제가 그것잖아요. 밤마다 내가 눈에 아른거려서 어, 벽에를 끌어안고 몸부림치면서 잠드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이 몸부림치면서 잘 정도로 여러분을 생각할 상황이 아닌데 왜 하라고 하냐면요. 지금 이 사람은요, 경제적으로 어, 굉장히 어려워요. 왜 어렵냐라면 누구한테 뒤통수를 시게 맞았어. 응, 음, 뒤통수를 쉬게 맞았다. 아니면, 여러분들한테 뒤통수를 쉬게 맞았거나, 어, 선생님, 저는 뒤통수를 친 적이 없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 사람한테 철벽을 치는 밤에 마음의 상처를 받았지만, 마음의 상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 놓아지지가 않아서, 어, 어, 그치, 음. 아, 내 사랑은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음. 아, 이 손톱의 여파가 큰데? <웃음> 머리에서 떠나지가 않네, 내 손톱이. 아, 그래. 레드썬. 아, 몰입할게요, 여러분. 아, 어디 봅시다. 자. 이 사람은요, 망 같아서는, 어, 그냥 들이대, 들이대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어, 망 같아서는. 망 같아서는 들이대고 싶어. 실제로 들이댄 사람도 있고. 음, 여러분한테 들이댔다 까였을 수도 있고. 아, 이 사람이야 어쩌면은 그런 것 같아 연애할 상,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연애를 하려다 보니까 어떠한 행동에 부자연스러움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음, 마음은 이런데 그리고 이 사람이야 지금 어 속이 쓰려요 어 속이 많이 쓰려 어, 많이 쓰린 상태인데, 여러분들이 눈에 들어왔다라는 거지. 어, 연애, 눈에 들어왔는데, 이걸 갖다가 마음에서 내려놓지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어, 마음에는 들고 상황은 아니고, 아, 진태 양난이로서 그런 거지. 음. 주변에 어떻게 SOS를 갖다가 쳐보려고 노력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이 사람은요. 음. 진짜 인고의 세월을 갖다가 혼자 견디고 있을 수도 있어 나름대로 나름대로 그래서 이 사람은요 어, 여러분한테 딱 다가가지도 못하고 어, 다가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여러분을 내려놓을 수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밤마다 어, 몸부림을 치면서 베개를 끌어안고 헤이야 하면서 잠들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 사람이 누굴까요? 혹시 여러분이 알만한 사람일까요? 내가 봤을 땐알 수도 있겠다 싶어요. 알 수도 있겠다. 음, 하는 일마다 다안 되고, 이 사람 지금 상황이 안 좋, 이 사람이 진짜 상황이 안 좋거나 아니면, 여러분한테 그런 것일 수도 있어. 자기가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여러분을 갖다가 좋아하면서도, 그 옛날에 그 우리 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다닐 때 보면, 이게 좀 이게 초딩초딩 한 건데, 좋으면 괴롭히는 애들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지. 어, 마음에 든다는 표현을, 어, 청개구리처럼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가, 음. 그렇다 보니까 집에 돌아와가지고, 캬, 아, 이게 아닌데, 아이, 병신, 어? 아, 그거 갖다가 그렇게 하냐, 막, 이럴 수도 있어요. 음. 어디 봅시다.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는 안 그런 척할 수도 있어. 그게,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요. 은 음, 이 사람이 여러, 어, 여러분이 어쩌면 진짜 알 수도 있겠다. 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요. 은 그래도 이게 남자 자존심이 있어서, 어, 뒤통수, 이, 이게 뒤통수를 맞았거나 여러분한테 뺀찌를 맞았거나 하잖아요. 하여간 둘중 하나야. 어, 금전적으로 어떤 사기를 당해서 지금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한테 뺀찌를 맞아서 자존심이 좀 많이, 많이 상했거나 위축이, 저, 어, 위축이 된 상태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표현을 하지 않아. 근데 이 사람이야.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어, 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원데이 투데이 여러분을 바라본 사람은 아니, 아니지 않은가 싶어요. 음. 원데이 투데이는 아니다라고 봐. 음. 좀, 여러분을 갖다가 마음에 담은 지꽤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그렇게, 어, 그렇게 뭐, 이렇게 자기 마음을 처음부터 표현하는 사람은 아니야, 성격상. 어, 일단 자기가 마음이 결정이 딱 되면, 그래도 남자답게 들이대는 그런 성, 성격은 있는데, 그것도 자기가 어느 정도 확신이 있어야 움직이는 사람이라 그럴까? 음... 그러니까 외유내강형? 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를 수도 있지 않나. 모를 수도 있겠다. 근데 알고 보면 조금 상남자 기질 같은데도 없지는 않아요. 어, 섭지는 않다. 하이구머이나 어. 어, 이게 누굴까요? <웃음> <웃음> 식은땀나 식은땀 <웃음> 왜요? 한다 그러면은 응, 내가 아까도 그랬잖아요 원데이투데이 여러분을 갖다 바라본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알 수도 있겠다 근데 이 사람이요 나타나기 조금 이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갖다가 나타내기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미 나타난 사람일 수도 있고 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음... 이 사람은, 음, 와, 자존심이 조금 세다. 왜이 사람이 이렇게 무모한 행동을 했을까? 음, 왜요라고 한다면, 이게 누구한테 당한 게 맞아요. 음, 금전적으로, 금전적으로 당한 게 맞는 것 같아. 음.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연애를 지금 할 상황은 아니에요 이 피해 복구를 해야 돼요이 사람이 무모하게 원래 이 사람 성격이 이런 성격이 아니거든요 앞뒤 안재보고 이렇게 하는 성격은 아닌데 조금 상황을 갖다가 어 그 이성적으로 어 냉철하게 보지 못한 게 아니야, 안, 아니겠는가 아니 그래서 이 사람이 조금 금전적인 손실을 갖다가 많이 본것 같아요 근데 음, 좀 질렀어 원래 이런 성격이 아닌데 음. 질렀어요. 왜 그래? 마음이 급해져서 질렀겠지. 마음이 급해져서 뭔가 지금 기회를 잡고 싶어서 왜냐하면 요즘에 뭐뭐다 그렇지 않나? 음, 다 그렇지 않나? 그런 것 같아. 뭔가 빨리 쇼부를 내고 싶어서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 음, 근데 빨리 쇼부를 내려고 했었던 게 오히려 어, 이사람한테 독이 된게 아니었던 었 건가.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오지는 못하고 어, 밤마다 그저 벽에를 갖다가 끌어안고서 아, 잠이 든다라는 거지 왜 밤마다 부에를 끌어안겠어요 시간 더 끌면 놓칠 수도 있잖아 음, 놓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마음을 표현할 때는요 음이 사람이 조금 어 음, 자기 상황을 갖다가 조금 살피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어쩌면 여러분도 알것 같아 어, 누군데요? 라고 하면은, 완전 유패는 아니고, 어,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사람, 음, 알고 있었던 사람, 음, 주변에서 알고 있었던 사람이고, 어, 지금은 잘안 보는 사람일 수도 있겠고, 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어쩌면, 어, 구패일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음, 구패가 아니면, 그냥 알고 있었던 사람, 응. 음. 오래전부터 그렇게 하면 돼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요어 저기 부활의 카드가 떴어요. 음 근데 이 부활의 카드가 떴다 해서 꼭 재료 보기는 어려워요. 왜 그러냐라면 재료 보기에는 조금 더 부가적으로 뭔가가 더 떠야 돼요. 카드가. 음 그럼 이게 무엇이냐라고 하면은요. 어느 날뭐 어느 날뭐 갑자기 너를 갖다가 딱 봤는데 어 그때 어도 헤미 헤미 어 이렇게 돼. 거지, 그날부터 이제 이 사람의 꿈에 자꾸 헤미가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어, 벽에를 부여잡고, 그때 내가 되게 좋아했었던 사람인데, 나는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그때 어, 그때 그렇게 아쉽게 헤어졌는데 그런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거지. 반드시 전 애인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어, 지금 여기까지 나온 걸로는 요 3대 3대 3이야. 어, 어, 유패는유패인데 알고 있던 유패 어, 아니면, 어, 구, 어, 굽패는 구패인데, 연인이 아닌, 연인이, 연인이 아니라, 연인이 될 뻔했던, 아니면 나한테, 전부터 관심이 있었는데, 한동안 안 보고, 안 보고 지내다가, 어느날 우연히 갑자기 딱 봤는데, 그때 그 감정이 샤 어, 봄바람처럼, 이 겨울에 봄바람이 분 거지. 암튼, 그거거나, 아니면 세 번째는, 어, 진짜, 어, 구패거나, 그런 거예요. 아, 말이 너무 빨랐나요? <웃음> 아, 카드가 이거는 읽기가 너무 쉬워. 어떤 거는요, 진짜 복잡한 카드 너무 많아요. 어, 복잡한 카드 너무 많은데 왜냐면 이게 제네랄이다 보니까 음, 여러의 경우의 수를 갖다 짧은 시간에 읽어줘야 되니까. 좀 리딩하기가 어려운 케이스도 있어요. 음, 빨리빨리 내가 그걸 갖다가 상황을 갖다가 캐치해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는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만약에 아직까지도 여러분한테 다가오고 있지 못하다. 왜냐면 지금 이 사람이요. 살짝 뭐라 그럴까? 어 그런 건 왔어. 뭐 아마 멘붕 좀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냥 어, 저기 방 안에 탁, 탁 처박혀 있을 수도 있고, 자기 사무실에 처박혀 있을 수도 있고, 어디, 어딘가에 처박혀 있어서 잘 드문 불치라고 음. 잘안 나와요. 음, 왜 그러냐라고 하면, 아까 그랬잖아. 지금 금전적인 손실을 꽤 봤다고. 이게 좀 피해본 게 그래도 적지 않은 것 같은데, 음, 그래서 멘붕이 조금 많이 온것 같아요. 음. 낼것뜸 많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생각은 놓지 않고 있는 게 아닌가. 음, 여러분들 생각은 계속 놓지 않고 있다라고 나오네. 음, 오지는 못해요. 음, 왜 그러냐라면, 아까도 그랬잖아. 상황이 안 좋다. 지금 해결, 하나 해결에 넘어 하나, 하나 해결에 넘어 하나, 봉투 봉투 열렸네. 이것처럼. 해결하면 을또 하나가 나오고 해결하면 또 하나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연애, 이게 망같이 그게, 그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상 연애도요. 좀 그래도 주변 상황이 조금 안정이 돼야 하는 거지. 지금 머리가 지금 복잡하고 속이 시끄러운데 그런 와중에도 여러분을 갖다가 마음속에서 내려놓지 않고 있다라는 거지. 이게 누굴까요? 여러분만이 알겠죠? 어, 여러분이 알것 같아, 1번은. 음. 어디 봅시다 아하하하하. 아이고 이게 뭐죠 아. 이게 뭐죠 흥. 이 사람은 그래도 어 주변인 주변 이런 문제들이 잘 해결될 것이다라고 그 나, 자기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 하나 해결하다 보면 뭐한뭐 어, 뭐 하나씩 하나씩 어, 하나씩 하나씩 해결이 되겠지라고 생각은 해요. 어, 실제로 그런 능력이 카드상에서 보면은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이게 진짜 이 사람이. 그뭐 백그라운드가 있다면은 그냥 이게 속 쓰린 걸로 이걸로 이렇게 끝나면 되는 거지만 만약에 백그라운드가 없다면은 이 사람이 능력이 좋다 하더라도 좀 시간은 걸리지 않을까 싶네 음 아, 어디 봅시다 왜냐이면 이게, 이게 주변에 이 사람이 도와줄 사람이 없지는 않겠다 없지는 않겠는데 이게 어어쩌면이 사람이 가족한테 조금 도움을 구할 수 있는데 가족이 그이 사람을 도와줄 능력이 될까 모르겠다 음 어디 봅시다 어디 봅시다 여러분이 아는 사람일 수도 있겠어요 음 연락이 온 사람도 있겠고 연락이 왔 연락이 꼭 온다라기보다는 뭐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한테 컨택을 했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지. 음, 컨택을 했을 수 있겠다. 음, 여러분하고 뭐 어, 음, 이 사람은요. 자기 상황이 지, 지금 힘들지만 그래도 여러분들하고 알아 나갔으면 좋겠다 싶은 거야. 그렇지만 생각처럼 다른 연인들처럼은 잘못 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어 생각해 봐서 지금 이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처럼 그 여러분한테 탁 몰입해서 해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란 말이지. 그러기 때문에 못 오고 비계만 끌어안고 있는 거지. 이 사람이 그렇게 올 사람 같아서 았 비계를 끌어안고서 맨, 맨날 밤마다 진짜 그렇게 쓰니까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해결해야 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아. 음,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아요. 어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의 그런 하나의 생물이잖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이 생기잖아 이 사람이 이렇게 뒤통수를 맞았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하고 연결된 사람들에게거나 아니면 뭐 그~ 뭐 그런 그 감정 그런 것들 그~ 어떠한 대인관계 이런 것들을 갖다가 원활하게 해놔야지 되지 않을까 싶어. 음. 이 사람이요, 자기만의 돈을 갖다가 그렇게 한게 아니, 아니지 않나? 그래서 이 사람이 더 회복하는 게 더, 더디다라는 거야. 이 사람이 자기 것만 어떻게 홀락 날렸으면, 홀랑 날렸으면, 그래도 저기 할 텐데, 이게 이 사람이 추스려야 될 감정이 한두, 그러니까 추스려줘야 될 사람의 감정이 한두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갖다가 다 막아 막아 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아까도 봉투 봉투 열렸네 이랬잖아요. 근데 그 봉투가 반드시 돈 봉투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냐 하면 자기하고 연관되어 있어 갖고 이 일에 관련돼 가지고 나한테 어뭐 어떤 뭐 심리적으로나 마음적으로 섭섭한 것이 있던 사람들 아니면 돈과 관련돼 갖고 섭섭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갖다 다 다독거려야 되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한테 뭔가 연락이 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니나노는 못한다라는 거야 오 사랑의 햄이 뭐 이렇게 못해 절대로 음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못 온다라는 거예요 연락은 어쩌면은 뭐 연락이 라고 해봤자 뭐, 뭐 안부 정도 어떻게 지내냐라고 하지만 이 사람의 마음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하지 못할 수 있어. 어, 왜냐면 이건 앉자 싸나이 자존심아가 어, 자존심 문제라는 거지. 어, 내가 마음이 가는 사람한테 내 꼬라지가 이래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음, 지금 이 사람은 진짜 그래요. 그렇다고 이게 해결된다는 보장이 있나? 지금 막 지금 정신 없는데?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한테, 어, 저기, 뭐야, 이렇게, 어떠한, 뭐, 좋다, 어쩌다, 이런 표현보다는, 오히려, 뭐, 더 툴툴 되거나, 뭐, 좋으니까, 뭐, 어, 이거, 예를 들자면, 어, 이거 너무 이쁘다, 그러면. 아 그딴 거, 그딴 거, 뭐, 이뻐가지고, 뭐 하려고 해. 다, 쓸데없는 거, 다 쓰레기야, 쓰레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든가. 어 oh, 오빠, 나, 저기, 뭐, 조, 조 색깔 바르면 이쁠 것 같지 않아? 어 oh, 너무 예쁘다, 사고 싶다, 그러면은, 마음속으로는 사주고 싶어도 지금 뭐야. 어, 안 되니까 어떻게. 아유, 있는 것도 많은데, 뭘 계속 쳐벌하려고 그런 이런 식으로 말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 조금 말을 갖다가 조금 믿게 할수 있어요. 어.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선 이 사람 마음만 이렇게 다 나왔어. 이 사람 마음만 다 나왔는데, 이 사람이 그만큼 지금 상황이 안 좋은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삐지는 거예요. 뭐, 내가, 뭐, 그, 대단한 거사달라는 것도 아니잖아. 근데, 이 사람 상황이 그래. 그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그니까, 개 중에는 조금 입이 걸어가지고, 순간, 아이씨, 어쩌고, 뭐, 그깟깟 해서 뭐 하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아이고, 참, 어, 내가 언제 너한테 사달라 그랬냐?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응. 근데, 남자는 그래. 사주고 싶은데, 이게 부담스러운 거야. 자기 상황이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 툴툴 거린다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한테 연락을 자주 해서 만나자 그럴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이 사람이 뭐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음, 지금 현재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음. 그냥 이렇게 하다 보면 어, 하나하나 막다 보면 다 풀려나가겠지. 뭐, 이런 것이고, 그 지금은 이사람이요 여러분의 여러분 생각에 밤마다 비계를 끌어안고 자든말든 그거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어떠한 그 원하는 것대로 해줄 수는 없을 거예요. 음, 그렇게 어, 가뭄에 콩나듯이 만나면서도, 가뭄에 콩나면서 만나면서도 자기가. 어, 자기가 그냥 어 자기 생각대로만 밀고 나갈 것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은 그래서 불만이 많다라는 거죠. 이게 어 어쩌면 이게 썸타는 사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이 이제 이 사람하고 실질적으로 사귀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근데 이거 왜 봤냐 여러분 그냥 본 거예요. 응, 그냥 그냥 본 거거나 응,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만남의 횟수가 적어, 적고 만남의 횟수가 적고 적더라도 만나면 은막 그렇게 즐겁지도 않고 만나고 나면 아주 속 어, 허파 뒤비치고 어, 왜냐면은 말을 갖다가 예쁘게 안 해주니까 여러분들은 서운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음, 대면 대면 해줬을 수도 있고 음. 그러니까 본 거지 이 사람이 진짜 날 어, 어떻게. 생각하는지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꼭 헤어져야 봅니까? 그건 아니잖아 음. 그러니까 해, 만약에 연인이라면 그렇다라는 거지 어디 봅시다 음흠. 그래서 헤어졌던 사람일 수도 있겠네 <웃음> 미안합니다. 아, 선생님, 말을 갖다가, 아니, 카드가 이렇게 나오는 걸 어떻게 해. 여기서 엔딩을 맺지 말았어야 됐어. <웃음> 말을 갖다가, 그럴 수도 있구요. 막, 이런 식으로 조금, 역가락 빼듯이 길게 뺐어야 됐나? <웃음> 아무튼. 음, 그냥 헤어지기, 그냥, 어, 그럴 수도 있지. 헤어지기로, 어, 그냥, 그냥 헤어지기로 맘 먹을까? 아 그냥 맘 먹어버려? 뭐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꼭 반드시 헤어졌다가 아니라 맨날 서운하게 하니까 아 그냥 확 어, 헤어져 버릴까? 어뭐 이런 이런 생각도 할수 있다라는 거죠. 음꼭 헤어졌다라기 보다는 그래서 만약에 어 만약에 어 그렇지만 뭐 헤어질 것 같지는 않네. 뭐 다야 헤어지겠습니까? 썬카드가 이렇게 두 개씩이나 나왔는데. 어, 그 썬카드 두 개씩 나면 오냐고요 그냥, 그냥 뭐 어, 지금은 당장은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어,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음, 그냥 관계를 생각해 가지고 그냥 조금 더 시간을 줘볼 수도 있죠 어, 그냥 그냥 이대로 그냥 한번 그냥 가보자 뭐 자주 만나진 못하더라도 뭐 한번 알아보는 건 알아보는 건 나쁘지 않잖아 음, 그래서 이 1번 카드는요 어... 이게 어쩌면은 여러분이 전에 알았던 사람이거나 아니면 한번 헤어졌던 사람이거나 아니면, 어, 음, 그, 썸도 모두 아닌 그런 사이. 어, 그런 것 같아요. 알것 같아요, 누군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해 놓으면. 왜냐면은, 하 어 여러분들이 이 사람한테 조금 삐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람을 갖다가 찾을 수도 있어. 근데 이 사람 상황에서는요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왜냐면 돈을 쓰는 게 조금 음, 좀 여러분들 기분을 상하게 했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네, 1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고 전 내일 이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2번 카드 뽑아서 신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밤마다 내 생각에 음, 밤마다 내 생각에 어, 아니다 <웃음> 죄송해요 밤마다 내가 눈에 아른거려서 벽에를 끌어안고 몸부림치면서 잠드는 사람이 이 사람이래요 누굴까요 이 사람이 으흠. 이 사람이 누굴까요 시킨보죠응 이게 뭐죠? 아니 카드들이 오늘 이렇게 다 이렇게 나오면 내가 어떻게 리딩을 하라고. 왜요? 그러면 되게 어, 되게 저기 뭐야. 의아한 카드들이 나오니까 어, 이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확신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음, 확신이 별로 없다. 왜 그러냐? 라고 하면 은이 사람 눈에는 여러분이 너무 잘나 보인다? 잘나 보일 수 있고 아니면 아니면 어, 나하고는 다른 세계의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음. 그리고 그런 여러분 같은 사람이 나하고 어, 같이 갈까라는 그런 생각도 있고 음. 그런 것 같아요. 음. 어디 봅시다. 아니면 음. 아니면 <웃음> 왜 웃었냐라고 하면 음.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이다에도. 누군데요? 라고 하면, 구패일 확률이 조금 있네. 음, 구패일 확률이 있다. 라고 봐요. 어, 근데 이 구패는요, 그냥 구패가 아니에요. 그럼 어떤 구패냐라고 하면은, 여러분들하고 겹, 지인이 겹치는 사람일 확률이 좀 높다. 음, 접친 사람이 좀 높고, 여러분들하고, 이, 여러분하고 이 사람이 약간 성향이 안 맞았지 않았을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은, 어, 좀, 친구를, 친구들 좀 사겨도 조금 오래된 친구들 있잖아요. 친구를 갖다 오래 깊이 가져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굉장히 잘 어울려갖고, 좀, 어, 좀 명랑하지 않을까? 근데 뭐, 이렇게, 막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막 사귀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람들하고 좀 친하게 지낸다 굉장히 친밀감이 좋다 아, 그런 거예요 아니면 뭐 그럴 거 있잖아요 뭐, 뭐 초등학교 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보통 뭐 초. 초, 중까지는 그렇다고, 고등학교나 대학교 친구들하고는 그래도 조금 친하잖아. 그, 뒤로 갈수록 조금 더 친하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그게 그런, 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니까 두루두루 그냥 그, 그, 뭐, 초등학교 때든, 중학교든, 고등학교 때든, 그, 오래된 친구들이 다 있는 게 아닌가? 어쩌면 이 사람이 그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꼭 예, 구패가 아니더라도, 어, 구패가 아니라면 그, 그 중에 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동창 모임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반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떠한 무슨 뭐, 그 동호회? 뭐 이런 데서 여러분들을 갖다가 오, 그, 그러니까 한, 그, 어뭐 저번 달에 가입한 동호회나 뭐 저저번 달에 가입한 그런 동호회가 아니라 좀 오래된 모임 있잖아요 좀 오래된 모임이 느낌이 난다 라는 거지 그 사람이 여러분을 갖다가 오랫동안 생각하고 이 사람은 진짜요 여러분들한테 매료가 돼 있다 라고 봐 매료 뭐 어떤 매료냐 그러면 밤마다 진짜 여러분의 그 실루엣이 생각이 난다? 어, 실루엣이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음, 그 밤마다 여러분들하고 그 야한 상상을 할 수도 있어. 어, 야한 상상을 할수 있다. 그래서 좀 밤마다 힘들 수 있어요. <웃음> 아 그럴 수 있지. 내 머리고 내 맘이고 내 생각인데 뭐이 사람이 밤마다 여러분을 갖다가 실루엣을 그린다고 야 그거 내 몸이니까 그리지 마 이건 아니지. 그리고 뭐 어떻게 야나네 생각한 거 아니거든 딴 사람 생각한 거거든 그러면 딴 사람 누구 네가 모르는 사람 이 있어 뭐 이럴 수도 있고 유치 않아요? <웃음> 아이 그렇다 이거 고 뭐. 하여간 함, 암튼 그래 이 사람이요 구패가 아니라 하더라 구패가 아니라면 음. 부할 확률도 있고 그것이 아니라고 다 한다면 은 어, 그, 그때 오래된 친구 중에 한 명일 수도 있다. 우연히 어, 무슨 모임에서 이 사람이 딱 나가는데 딱 보고서 오 얘가 어, 뭐 이렇게 된거지. 어, 긴 머리 긴 치마를 입은 음, 나는 너를 상상하고 있었지만 상상하고 있었는데 아내 어, 어, 상상에 빗나갔어. 어, 내 상상하고 빗나갔는데도 너무 매력적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아른아른거려, 아른아른. 음. 아이고, 음, 이 사람은 여러분 같다 계속 보고 싶어 하는 게 아닌가? 이 사람은 여러분의 생각이 놓아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음, 좋겠네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 이 사람이 누군가,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어, 여러분의 매력에 사로잡혀서 나오질 못한다. 어, 언제요?라면, 뭐, 그때, 어, 클럽이나 어떠한 그, 조금 오래된 그러니까 막 오래됐다 막 이게 새로 생긴 가게가 아니에요. 새로 사귄 가게가 아니라 그래도 좀 추억이 깃들어져 있는 어떤 클럽이든 아니면 호프집이든 좀그막왁찌지껄하고놀수 있는 그런 분위기에서 만난 사람이에요. 음? 응? 어. 그 사람이야. 근데 사람이 그 모르는 사람 아니에요. 알던 사람이에요. 음, 어, 구페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초딩, 중딩, 고딩, 대학, 대학 다그 동창 중에 하나이거나 아니면 내가 오래된 어떤 클럽에 같이 있던 사람이거나, 어, 그런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어, 여러분의 못 보던 어떤 뭔가를 갖다가 본 거지. 본 거다라고 봐요. 그, 그, 이 사람도 여러분한테 조금 그래도 좀 경쾌하게 다가갔었던 게 아닌가? 어 그런 거 같아요. 어 경쾌하게 그거는이 사람이 그냥 순간 이 여러분한테 그 순간 꽂혔던 감정은 아니었던 거 같아. 그래도 이 사람은 나름대로 자기가 마음을 다 잡고 여러분한테 갔을 거 같아. 용기를 내서 용기를 내서 다가갔을 거 같아. 음. 근데 그게 누구지? 여러분들은 누구지? 누구지? 할 수도 있어.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그날, 어, 근데 이 사람이요. 되게 고구마 같은 성격이거든요. 고구마 같은 성격인데도 그날 여러분한테 엄청나게 용기를 냈을 거야. 그게 누군지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테고. 음. 어디 봅시다. 만약에 아니라 그러면 어, 만약에 아니다라고 그러면 이 사람이 여러분을 갖다가 그때 그렇게 한번 봤어요. 이 사람은 그렇게 존재감이 뚜렷하지 않아. 좀 말이 많은 사람은 아니에요. 말이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나름 여러분한테 그 저기 막그 좀. 자기 나름대로는 활달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 마음에는 안 들었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유연하지가 못했다라고 봐. 음, 좀 농담이나 뭐 이런 거할때좀 유연하게 할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요. 그렇게 유연하게 못해요. 그리고 어쩌면은요. 어쩌면은이에요. 어쩌면 어쩌면 어, 어쩌면 여러분들 갖다가 이 저기 막 뭐 최근이나 뭐 한두 달 전에 본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여러분들을 보고서 계속 마음에 담아 닿을 수도 있어요. 음 찾아봐요 누군지. 몇달 전에 논거서부터 다 찾아봐. <웃음> 어디 봅시다. 음 이 사람은요. 어 근데 왜왜 왜 여러분한테 자신 있게 가지 못했냐라고 한다면은 어쩌면 이 사람 성격 자체가 그렇기도 하고 여러분들에 비해서 이 사람이요. 조금 그 외관상에서 보면은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요. 여러분에 좀못 미칠 수 있다고 라 봐요. 뭐, 무엇에 못 미치냐라고 한다면은 어, 그 뭐지, 사회적인 부분 있잖아요.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그 아까도 그랬잖아요. 어, 자연스럽지가 못할 수 있다는 라 거지. 좀 둔탁할 수도 있고, 좀 노련미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이 사람 성격이지, 뭐 어, 성격에 세련되지 못했어요. 멘트나 이런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딱. 어, 뭐 이렇게 관심을 주기는 조금.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사람한테 그, 그때 친절하게 대해주지 않았을까? 만약에 좀 친절하게 대해줬다. 그날 이후로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마음을 갖게 된게 아닌가. 음. 이 사람은 성격상 누군가를 갖다가 마음에 담으면요. 어, 조금, 응. 어. 그, 저기야. 아. 누군데요라고 하면 어쩌면 그날 이후로 여러분들을 계속 스토킹했을 수도 있고, 음, 근데 뭐스토킹이뭐 세게 들어와가지고 여러분들이 막 너무너무 힘들다 그 정도는 아니고 좀 짜증 나는 정도로 들어왔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아니라면, 음, 이 케이스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 음, 스토킹이라고 정리하기에는 또짠짬 그렇고 여러분에 대해서 그날 이후로, 어. 좀, 여러분을 갖다가 주의 깊게 보는 게 아닌가? 왜 그러냐,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뭐, 나름대로 여러분들하고 잘 해보고 싶어서, 어, 잘 해보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왜 여러분한테 나타나지 않나요? 라고 하면은, 이 사람 성격이지, 뭐, 여기또 나오잖아. 성격이라고. 여러분 안에 갇혔어요, 이 사람은. 음, 여러분 매력에 폭, 여러분 매력에 폭랑 빠졌어, 진짜로. 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요, 여러분, 이 사람이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조금 클 수가 있어요. 음, 원데이 투데이에 day, 대한 마음은 아니겠지 싶다. 음. 어디 봅시다. 어디 봅시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계속 이 사람한테, 어, 어떠한 그 뭐지요? 관심을 갖다 두지 않는다라고 하면은요, 이 사람이 여러분을 되게 미워할 수도 있어. <웃음> 제가 웃으면서 말했는데 누군지 여러분 알것 같아요. 막 알고서 아 미칠라고 할 수도 있어. 어, 이 사람은요. 여러분을 밤마다 생각해. 어, 진짜로 밤마다 생각해요. 뭘생각 아까 여자 실루엣 어, 그런 상상을 한다라는 거예요. 어, 처음서부터 그랬겠냐라고 많은 아, 처음서부터 그랬을 수도 있어요. 한번한번든 생각은 제 저기만 마음에서 놓아지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어. 투샤나 어떠한 여러분들의 인물이나 그런 것을 갖다가 다볼수 있다는 거지. 아까 내가 이 사람이 뭐그 동창일 수도 있고 그랬잖아요. 아닐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요, 이 사람이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을 갖다가 다 살피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초딩, 중딩, 고딩, 뭐 대학서부터 여러분들 친구를 갖다가 다 하나 하나 살펴보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러면은. 어, 좋으니까 그렇겠지. 약간 병적인 면도 없지는 않다 싶어요. 음, 여러분들이 싫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웃음> 누군지 알, 알, 알죠? 이 정도면 알것 같아요. 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사람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는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도 안 나왔고요. 어, 하나도 안 나왔고, 이, 여러분이 이 사람을 갖다가 스탑을 못 시키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 스탑을 못 시키고서 이 사람 때문에 조금 마음이 힘들 수도 있어요. 야 이거는 진짜 좋아할 일은 아니다. 어 좋아할 일은 아니야 카드가 자꾸 나오면서 조금 이 사람의 윤곽이 확실하게 나네. 어, 윤곽이 확실하게 난다라고 봐요. 이거는 진짜 이 사람이 마음을 갖다가 아직까지는 음, 많이 키웠네 그래도 많이 키웠다 근데 아직까지는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아니에요 심각한 수준은 아닌데 근데 점점 여러분들이 이 사람한테 관심을 두지 않으면 조금 심각해질 수도 있겠다 어, 조금 심각해질 수도 있겠다 이 사람은 여러분이 쳐다보지 않네 누군지 알고 있죠? 음, 그 사람 맞아요 그 사람이 밤마다 여러분 때문에 벽에를 끌어안고 몸부림치면서 자고 있어요. 음. 이 사람은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람하고 끝났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 기회가 있겠지. 기다리고 있다 보면 기회가 있겠지. 이게 무슨 일입니까? 1번 카드도 그렇고, 2번 카드도 그렇고. 차라리 1번 카드가 낫네. 음. 맞아요, 맞아요. 음. 저기, 뭐,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여러분이 자기만을 바라봐 주기를 바라요. 자기만을 바라봐 주기를 바라고, 어, 여러분한테 다시 다가갈 나를, 다가갈 그때를 갖다가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음. 어,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한테 저 예, 예, 얘기해가지고 밤에 혼자 다니고 그러지 마세요. 음, 뭐다야 그렇겠습니까? 만약에 예, 어, 누군 줄 알아요? 근데 않아요라는 있, 있겠고, 어, 걔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요? 라는 사람도 있을 거야 있겠고, 어걔좀 그래요? 라는 사람도 있겠고 어, 사람마다 무게가 다 다르니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혹시 모르니까 어, 늦, 늦게 가면은 친구들하고 같이 데려다 달라 그러고 음, 좀 그래요. 음, 좀 아 저기만 조심해서 나쁠 거는 없지 언제까지 조심해야 돼요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짝이 생길 때까지는 그래야지 아무래도 음근 여러분들이 남친이 생긴다 그랬는데도 그이 사람이 이렇게 쫓고 다니면 그건 진짜 미친 놈이지 어 여러분들이 진짜 남친이 생기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요 떨어지겠죠 어, 떨어지 게 그렇게까지 미친 놈은 아니에요. 어. 그렇게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조금 그런 건 있어. 여러분들이 못되게 만약에 만약에 계속 모른 척을 못되게 하면은요, 이 사람이 성격이 조금 거칠어지거나 아니면은 복수를 조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복수라고 해가지고 뭐뭐 뭐 심각하다고 보기는좀 애매한 게그막 여러분들이 좀 피곤할 수는 있겠지. 막 여러분들이 그런 걸 갖다 다 뒤져보니까 피곤하고 짜증은 날 수는 있겠지만 그 정도로 뭐해꼬지를할 정도로 미친 놈은 아니에요 자 2번 카드 리딩 음, 즐겁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웃음> 죄송합니다 예전 나오는 대로 읽었어요 음, 나오는 대로 읽었고 아직 카드상에서는 뭐 심각하다라고는 안 나와 여러분들이 좀 피곤한 피곤할 수는 있겠지만 암튼 자, 저는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고, 어, 좋은 주말, 이미 주말인가? 이거 올라갈 때면? 이게 올라갈 때면은, 어, 일요일, 일요일, 일요일 아침쯤 되겠다. 어, 일요일 아침이겠네요. 아, 남은 일요일 즐겁게 잘 보, 잘 보내시고, 여러분 안녕. 네! 3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밤마다 내가 눈에 아른아른거려서 음, 벽에를 끌어안고 잠이 드는 사람이 누굴까요? 오, 이 사람은 진짜 그런 것 같은데? 어, 이 사람은 여러분 생각에서 헤어나지 못한다 라고 봐요. 어, 근데 이게 뭐지요? 음. 아니 사람을 좋아하려면 사람을 좋아하려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좋아해야지. 이, 이, 이 사람도 여러분이 알것 같아. 이 3번 카드. 왜요, 여러분? 여러분한테 저기 막, 뜻대로 안 되니까. 어, 뜻대로 안 되니까. 말 얄밉게 하는 사람 하나 있, 있, 있을, 것 같은데? 음, 말 얄밉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 아, 이 사람도 좀 왔다리 갔다리 한 사람일 수도 있겠다 싶어. 어, 왔다리 갔다리. 음 구패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뭐이저지먼트 하나 나왔다고 구패라고 단정지을 수도 없고 좀 그런 거죠. 뭐 주기적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 음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요. 뭐이 사람은 그래도 애교지, 어, 애교, 애교라 그 애교라고 그러건 좀 그렇고. 어 여러분들이 여러 좋아하는 건 맞아요 어 여러분들하고 좀 친하게 지구, 지내고 싶어서 그러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이사람의 취향이 아니지 싶다 이 사람 하는 행동을 보면 음.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여러분이 이제 곁을 내주지 않기 때문에 곁을 안 내려주면은 투덜투덜 투덜투덜 된다라고 봐요. 투덜투덜 투덜투덜. 왜 나는 안 되는 건데 안 되는 건데 하면서 투덜투덜 된다는 거지. 음, 알수 있는 사람 많네. 음, 누군데요? 라고 하면은 그래도 이 사람이 꽤 오래 이러지 않았나? 어 저기 막...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라고 그러면은 갔다가 한동안 연락이 없다가 또 와가지고 어, 또 궁시렁궁시렁 궁시렁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뭐라 그러면 또 갔다가 그래서 자꾸 궁시렁궁시렁 궁시렁 그러고 투덜투덜 되니까 얼굴만 보면 싸우는 사람일 거예요. 음, 이 사람이 여러분 때문에 잠을 못 잔다라고 왜 잠을 못자이 사람이? 참 어처구니가 없네. 이 사람은요 여러분한테 꽂힌 것 같아. 음, 왜 꽂혔냐라고 하면은요. 뭐 하나의 약간의 뭐 오기 같은 것일 수도 있고 음, 뭐, 뭐 질투일 수도 있고 어, 뭐꼭 사랑의 감정 때문에 어뭐 잠을 못 들고 그러진 않잖아요. 음, 근데 눈에 아른거리는 게 조금 좋아서 아른다라게 보려나 자기 뜻대로 한다니까 아른거릴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음, 겨출안 내주니까 아까도 그랬잖아 친해지고 싶은데 근데 이 사람은 조금 4차원 기질이 없지는 않아요. 4차원 기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으면 벌써 친해지지 않았겠는가? 어. 그니까 이렇게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투덜 투덜 대고서 여러분들을 갖다가 여러분들하고 이 사람은 뭐 이게 그러니까 진짜 친해지고 싶어 하는 거 맞아요. 친해지고 싶어서 하는데 자기 뜻대로 여러분들이 친해져 주지 않으니까 이게 궁시렁거리고 툴툴거리고 어, 그런다라는 거예요. 음. 안, 계속 어 투닥투닥거리고 얘, 얘하고는 얘기가 안 되는 게 아닌가? 처음부터 끝까지 어,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가 안 돼. 처음엔 그래도 되게 많이, 더 심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여러, 얘가 자꾸 이제, 아까도 그랬잖아요. 지가 심심하면 나왔다가, 뭐라 그러면 다시 들어갔다가, 또 한동안, 한동안 드문불춤하다가딱 나와가지고 또,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이 사람이 어떻게 단련이 된게 아닌가? 그래도 처음보다는 귀찮으니까, 그냥, 아, 그래, 그래, 그리 그래, 뚱국다 그러고 많은 것 같아. 음. 아. 그런 거 계속 그렇게 반복이 아닌가. 어, 이 사람은 안 변해요. 어, 안 변하고 그래도 이 정도면 귀여운 거야. 선생님 그게 귀엽나요? 어, 어, 자, 정말 아, 짜증 나요. 어, 이렇게 말수 있지만 이 정도면 귀여운 거다. 어. 주변에 이런 사람은 한 사람씩 꼭 있다. 이런 사람은 그리고 이 사람은요 진짜 그 그거 있잖아. 그그 강아지들이 저기막 뭐 자기는 좋다는 표현인데. 나는 싫을 수 있잖아. 막 얼굴 죄다 갖다 할 테니까 막침 묻고 막 짜증나잖아. 그러니까 밀어내면 또 꼬리 흔들고, 고 밀어내면 또 꼬리 흔들고, 고 음. 막 그러는 건데, 나중에는 그걸 자꾸 하다 보니까 강아지도 어떻게 해. 짜증나니까 뭐 물어 뜯죠. 내 물건 물어 뜯잖아.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이 여러분하고 친해지고 싶어서 그런 건데, 여러분들이 밀어내, 밀어내니까 처음에는 한번 밀어낼 때 그래도 와두번밀어 그래도 와세번밀어와 나중에는 어떻게 돼? 예, 나중에는 이제 물어뜯기 시작하는 거지. 어, 그런 거예요. 똑같아. 어떻게 사람을 개하고 비유하세요?라고 하면은 뭐그 개도 반려동물이니까 거의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나요? 얘도어 그런 것처럼. <웃음> 사람도 마찬가지라 라는 거지. 어. 아, 어떻게 기집애 한 번을 곁을 안 내주냐 이런 거예요. 어, 한 번을 곁을 안 내주냐. 그러니까 짜증나고 질투도 나기도 나고 뭐. 예약은 좀 대화가 안될수 있어. 음. 그래서, 그러니까 래서그뭐 어떡하겠어요. 음.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좀 어느 날은 또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또 이제 멋있는 척 하고 그러면 얘가 왜 이래 이러는 거지 뭐너뭐 뭐, 뭐 잘못 먹었냐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이 친구가 여러분하고 친해지고 싶어서 그러는 것 같아 친해지고 싶고 남자로 보이고 싶고 그러니까 그러는 건데 여러분하고 코드가 안 맞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 라고 하면은요 걔는 요 사람의 감정을 갖다가 잘 몰라요 여러 사람하고 어울리는 법도 제대로 모르고 어. 그럴 수 있어 음. 사람들하고 어울려도요 다른 사람하고도 좀 그럴, 그럴 수 있지 뭘 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울리는 것도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어, 자기는 나름 뭐 저기 막, 뭐 어떠고 저떠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네 생각이고 뭐 저기 뭐 밖에서 새는 음, 어, 집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 안새나? 그런 거지 그래서 얘, 이 친구도 나름 자꾸 그러다 보니까 좀 승질만 자꾸 더 더러워지는 거 아닌가? 어, 자꾸 안 되니까 승질만 더러워진다 어. 그러니까 갑자기 또 그러다가 승질내고 가버리고 갑자기 승질내고 가버리고 그러는 이유가 이 예, 저기 막뭐 좋아서 그런 거예요. 음, 좋아서 그런 거다. 그러니까 자기 감정을 표현해내는 게 서툴은 거지. 서툴고 음, 그렇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이 사람 말고도 또 있어요. 어, 여러분 때문에 잠못 드는 사람 하나 더 있는 것 같아. 마, 에, 그, 그 사람이 누군데요 라고 하면은 음, 조금 남자다운 사람 또 하나 또 있는데 어, 남자다운 사람 또 하나 있다 어, 그 사람 누군데요 그러면 얼마 전에 그 어, 얼마 전에 실현 당한 사람 하나 또 있다 그 사람 헤어지고 나서 여러분들이 바로 눈에 또 들어왔을 수도 있겠다 그 사람이 누구냐 라고 하면은 어 여러분하고 최근에 어, 최근에 어 최근에 뭐뭐 그런거 있잖아요 어저 저기 마술 술자리에서 만났다 어 그, 뭐, 둘이서 만난 게 아니라, 동료들이나 친구들이나 만나는 자에 우연히 껴들어온 사람일 수 있겠다 싶어요. 그 사람도, 근데 여러분이, 어쩐, 그 뭐, 뭐지? 육체적으로 좀 매력이 남다른 것 같아요. 음. 매력이 좀 남다른 것 같아. 좀, 남자한테 인기 있지 않아요? 만약에, 저는 없는데요, 라고 한다면, 다른 거 뽑아주세요. <웃음> <웃음> 왜, 왜 그러면 내가 여기서 말을 돌릴 수가 없는 게어 카드상에는 그렇게 나와 최소 두 사람 이상이 아닐까 싶어. 음, 여러분 때문에 잠못 드는 사람이. 근데, 어, 이, 지금, 처음에 만, 말한 이 사람은 진짜로 여러분하고 친해지고 싶어서 그러는 거 맞고, 나머지 뒤에서 말한 사람은요, 한 사람일 수도 있고, 두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니까, 이 사람 빼고 두 사람 정도가 더 보여요. 근데, 어, 저기, 막, 어떤 한 사람은 여러분한테 노골적으로 뭐 어떤 걸 갖다가 제시하지 않을까 싶어요. 노골적으로? 음, 노골적으로, 뭐. 뭐, 저기, 막 얘기를 할수 있다라는 거죠. 음, 뭐, 뭐, 뭐, 뭐, 그럴 수 있지. 너무 좋으면. 근데 조금, 음, 조금 여러분들이 기분이 그닥 좋지 않을 수도 있겠다 싶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좀, 그, 이래도요, 이래도 그, 저게 있잖아. 그, 기승절,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어,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좀 그런 쪽으로만 여러분한테 좀 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어,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많은, 그럴 수 있겠다 싶어요. 음, 그럴 수 있겠다. 어. 기회를 갖다가 엿본다라고, 기회를 갖다가 엿보지 않을까 싶어. 근데 이 사람 이 사람하고는 여러분이 안될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 과연 기회를 줄까? 어, 왜 그러냐라고 이 사람은 여러분하고 어떠한 어 그래도 어떤 그. 육체적인 관계를 갖다가 맺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이게 기승절 뭐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나오는 걸로 보면은 어쩌면 이 사람은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스킨십만을 원할 수 있어요 의미 없는 스킨십 맞아요 여러분한테 상처를 줄 사람이다 라고 봐요 이 사람이 분명히, 분명히까지는 아니고, 다야 그렇겠습니까? 다는 아니에요? 뭐, 노골적으로 자자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음, 그, 그러, 그러고도 남지 않을까? 그리고, 뭐, 자자라고 했는데, 그런 사람 있잖아, 막, 뭐, 같이, 뭐, 우리, 뭐, 뭐, 뭐, 해보자, 고하면서 쫓아다니는 사람 있는가 하면, 이 사람은 쫓아다니지 않고서, 어떠한, 뭐, 카리스마로, 뭐, 그러지 않았, 어, 쫓아다니진 않고, 그냥, 그래서, 잠깐, 우리 좀 와보라고 와 그랬을 수 있고, 여러분의 직장 상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지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만약에 직장 상사가 아니다라고 하면요, 은이 사람이 너무, 그니까, 말을 빙, 돌리지 않는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기습적으로 이 사람한테 조금 놀, 놀라지 않았을까 싶어 근데 여러분이 이 사람의 말을 갖다가 참아야 되는 그걸로 보면은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관계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음 여러분들이 반박을 갖다가 딱 쓰게 못하는 걸로 봐가지고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네,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많은 그런 것 같아. 음. 그래서 뭐,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때문에 잠을 못 자요. 음 잠, 밤마다 생각나. 뭐, 잠을 갖다 뭐, 진짜 못 자갖고, 뭐 눈이 쾅! 해갖고, 그렇게 다니는 건 아니지만, 이게 밤에 잘때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게 아닌가. 여러분들의 육체, 여러분들하고 육체적인 관계를 갖고 싶어 한다. 그런데, 음, 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라고 망설인다면 안한 어, 저기 막이 사람은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어, 좋은 사람은 아니고 여러분한테 뭐라고 말했을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 돈도 없고요. 어, 돈도 없고 다, 딱. 딱 뻥뻥구라고, 어 약간 기회주의자, 어, 기회주의자인 것 같아. 기회주의자고 어떻게 그냥 어, 저기만 뭐, 노력 없이 대가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조심해라. 왜냐,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만은 어, 여러분이 상처를 입을 수도 있다라고 봐요. 어, 상처를 입을 수 있겠다. 음, 성격이 좀 세지 않나? 음. 그래, 아무튼자이 3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최소 3명이 보인다 아, 두번째 사람은 왜 말을 안 했냐 라고 하면은요 두번째 사람은 좀그 말을 갖다가 예쁘게 하지 못해 가지고 좀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 싶어 음 그래서 그냥 이 사람은 별 크게 의미가 없어 요이 사람은 뭐그 성격상 여러분이 어떠한 뭐 재수 추어나 이런 걸 보내지 않으면 올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면 통박이 너무 바삭하기 때문에 굳이 뭐알 필요 있나? 음, 만약 여러분이 또생각하는 걔가 누구지? 걔가 누구지? 좀좀좀 좀 차가워요. 음, 차갑고 좀 그래도 자기 일은 똑부러지게 하고 일의 추진력은 있고 뭐 어떤 사람은 용두삼일 수도 있잖아 근데 이 사람은 그래도 좀 계획적으로 움직여가지고 어느 정도 자기의 성과를 갖다 보는 사람이라는 거죠 음, 그리고 약어 직업적으로도 어, 어 무슨 경제나 어떤 분석 쪽에 있는 사람이 아닌가 분석 아니면은 분석해도 이렇게 한 군데 사무직에 앉아서 분석하는 분석하는 게 아니라 뭐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분석을 할수 있고 아니면 조직을 관리한다 관리한다던가 그니까 그 조직을 관리하는데 너무 윗사람은 아니고 이제뭐 인턴 면에서 정규직인데 그래도 조금 그래도. 자기 말빨이 먹히는 아니면 뭐 자기가 뭐 어떠한 그 프로젝트를 갖다가 리더하거나 뭐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 말했으면 알수 있는 알수 있는 사람이 있겠나? 아무튼 네 3번 카드 리딩 음. 그냥 이거는 여러분이 인기가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냥 흘려들어요. 왜냐면 여기서 좋은 사람이 있었으면 이 사람 괜찮다라고 얘기해 줬을 텐데 근데 아까 그두 번째 사람은 좀 괜찮다. 그래도 이 사람은 좀 음, 주변에... 어. 주변에 사람이 조금 있고 좀 그런 것 같은데 주변에 사람들이 조금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근데 조금 좀 알아봐야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이 사람이 이렇게 약간 카리스마 있기 때문에 주변에 여자들이 조금 들끓을 수 있어요 경쟁이 조금 있을 수 있겠다 근데 어 카드상에서는 그래도 세명 남자 중에서는 이 사람이 제일 난게 아닌가 싶네 자 3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겠고 좋은 응, 나머지 어 지금 이게 일요일 아침에 나갈 거거든요 음 일요일 아침에 나가니까 어 일요일 잘 재밌게 보내시고 저는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4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밤마다 어, 내가 눈에 아른거려서 음, 벽에를 끌어안고 음, 몸부림을 치면서 벽에 아, 벽에를 끌어안고 몸부림을 치면서 잠이 드는 사람이 이 사람이래요. 여, 여러분 이 사람 거절하셨어요? 그래도 이 사람은 나름대로 여러분한테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도 꽤 오래 어, 꽤 오래 여러분들 어 저기 기회를 보고 있었는데 기회를 보고 있거나 아니면 주머니에 돈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만약에 대시를 해가지고 되면은 그래도 데이트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 데이트 비용을 조금 모은 다음에 여러분한테 데이트 신청을 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음왜왜 그러냐고 라 하면은 이 친구가 조금... 그 금전관리가 좀안 되는 친구다라고 봐. 어, 그러니까 금전관리 안 되는 친구가 있, 있어요. 주변에. 어, 그 사람이 여러분 생각을 좀 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 음, 근데 여러분이 싫다그랬을것 같은데. 왜요? 라고 하면은 선생님 저도 금전관리가 안 돼요. 그럴 수도 있어. <웃음> <웃음> 쌍방이 다안 되면 안 되잖아. 나도 금전관리는 젬병이어서 좀 남자가 좀똑 부러지고 금전관리가 잘 되는 사람을 원해요. 근데 둘다안 되면 안 되잖아요. 어, 그런 것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음 그래서 그랬을 것,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그리고 지금 뭐다 귀찮다 그럴 수도 있어요. 응, 뭐 누구 주변 사람들 걔 마음 살피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그렇게 귀찮아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조금 게을 게을 게을릴 수도 있겠다 싶어. 또 여자가 좀 게으른 건 상관없지 않나? <웃음> 왜 웃었냐 그러면 제제제 제, 제, 제 그래도 저남 그 남성 구독자분들 있잖아요. 남성 구독자분들 선생님 너무 편파적 아니신가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웃었어요. 미안합니다. 아유 좀 가자는 개편이라고. 응. 나도 여자니까 그래도 미안해요. 받아봅시다. 응. 아 여러분들은 그런 것 같아. 어. 아 누구 저기 막 비유 마치고 뭐 사람 저기 하는 거 아, 연애도 귀찮고 그냥 당분간은 당분간은. 그냥 이렇게 입고 싶다? 여러분들 혹시 잠수 중이에요? 왜 여러분들 왜 잠수 타셨어요? 여러분이 왜 잠수 타셨지? 뭐 잠수라고 해갖고 그게 아니라 그냥 다 귀찮다? 어다 귀찮고 그냥 당분간은 뭐 이렇게 입고 싶다라고 그런 것 같아 여러분도 아니면 이 사람이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도 지금 돈이 없는데 음. 이 사람도 돈이 없어 가지고요. 어. 돈을 갖다가 어느 정도 그래도 얘네 연애, 연애하려면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그 그 연애 비용 만들려고서 이게 이게 적게 된 건데 여러분도 지금 돈이 없. 돈이 없는 걸로 보여요. 어. 돈이 없기 때문에 야, 연애고 나발이고 그래서 그냥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 어, 잠수 타듯 잠 여러분 잠수 탄거같아 돈이 없어서. 그래가지고 이게 뭐에 쌍방이 게 나왔잖아. 이 사람도 이거고 이 사람도 이거고. 야, 양쪽 다 돈이 없다. 어. 그래서 귀찮다. 아이씨. 연애는 뭔 연애냐. 어, 그런 것 같아요. 음 지금 걱정이다. 어. 그래도 좀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연애를 한 번도 안 해. 연애를 안 하고 살기는 좀 그렇잖아. 어, 이 좋은 세상에. 응 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이렇게 방 안에 방에 있으면서 방에 있으면서, 어. 아니면 뭐 일하면서 일을 하면서도 좀 그렇다 이거지. 내가 연애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고민을 하고 있어. 지금 내가 상황이 아닌데 아이고 내, 나도 참 정신 머리 없다 이럴 수도 있어요. 내 이하 중에 무슨 연애냐 그런데도 또또 또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어. 아니 저기 막. 이, 상황이 안 좋다고 잠안 자고 밥안 먹고 그럴 수 있습니까? 근데 선생님, 처참, 이건 연애잖아요, 한다면. 마찬가지예요. 전쟁총 속에서도 애는 생겨. <웃음> 전쟁총 속에서도 사랑을 나눠요. 뭐, 그, 우리, 이제, 우리가 전쟁보다 더 심각한 상황은 아니잖아. 음. 그러니까, 어, 이게 뭐, 내가 이 상황에 뭐, 연애, 웬 연애냐, 뭐, 이런 걸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뭐. 그래도 상황이 힘들수록 연애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왜요?라고 하면은요. 연애하면은 그래도 뭐 저기 막 사람이 기분이 좋다 보니까 일도 즐겁지 않겠어요? 어. 근데 걱정 걱정은 좀 된다. 뭐라면 둘다 금전관리가 안 되는 게좀 문제지. 음. 누가 더안 되나요?라고 하면은요. 솔직하게 말하면 여러분이 더안될수 있어. 어. 여러분이 안될수 있어요. 더. 전 아닌데요 라고 하면 은 카드가 바뀌었거나 근데 이 상황은 요 바뀌고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도요 둘다 지금 금전적으로 힘든 거는 음, 같아요 왜 그러냐 라고 하면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과소비일 수도 있고 음. 지름신이 내려가지고 그냥 쓸데없는 걸 갖다가 잔뜩 사가지고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요즘에는 환불 제도는 어떻게 그 리턴 같은 거잘 되지 않나요? 음. 리턴 같은 거잘 되는데 뭐 만약에 안쓴거 있으면 환불하면 되지. 근데 만약에 그런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뭐뭐 뭐 여러분들이 뭐 어디다가 어뭐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았다거나 아니면 어디다가 투자를 했다던데 투자를 했는데 어 그게 이제 잘못돼가지고 사기를 당했다거나 그래서 지금 뭐 서로 뭐상 쌍방이 그냥 얼굴을 불키면서 고발을 하네 마네 하는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내가 무슨 연애입니까 지금 상황이 이 모양인데 지금 골치 아파 죽겠어요 라고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음. 그런 거예요 음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이 안안 되던가나 아니면 그 사람이 상황이 안 되거나 근데 이건 여러분 쪽인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지금 이거 오, 오고 있잖아요. 어. 때를 보고서 기다렸다 오고 있는 건데 이 여러분들이 누워 있기 때문에가 일으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의 카드가 쫙 나온 것 같아. 지금 여러분 상황이 안 돼가지고 그런 것 같다라는 거지. 카드를 뒤집을 수도 없어요. 왜냐면 이 여기서 여러분이라고 나와가지고 아니면은. 이게 바뀌었으면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 가는 건데? 그렇잖아요. 음, 잠못 자는 사람이 여러분인데, 이 사람 때문에. 음,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처한 상황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고, 이 사람은, 음,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저기, 저기, 막, 밤잠을 못 자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음, 아니면, 아니면, 음,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금전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이게 금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어,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야 이거는. <웃음> 아무리 이렇게 뒤집어서 생각하려 그래도 이게 여러분인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솔직히 제가 될수 있으면은 그래도 우리 그 구독자를의 어, 예, 그 사이드에서 가지고 리딩을 하기 때문에 이형이면은. 조금 좀 편파적이라고 할수 있지. 근데 아무리 편파적이 되려고 노력해도 이건 아니야. 만약에 아닌데요 그러면 여러분 카드가 아닌 게지 뭐. 나온 대로 리딩을 해야지. 음. 편파적 편파적이 된다 하더라도 그걸 아예 아닌 걸 기라라고는 할 수는 없잖아요. 응? 그렇죠. 음. 이 사람은 여러분하고 조금 음, 그래도 얘기를 하고 싶어해요 일단은 뭐 감정이 싹틀려면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어,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또뭐 따로 만나 주질 않으니까 그냥 여러 사람 있는 여러 여럿이 어울리는 데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뭐 내가 어, 그 사람들 있는데 나가서 막 보고 막 보고 이럴 만한 정신이 못 되니까 정신이 못 되니까 아 나가기도 싫고 그런 것일 수 있지요. 어 그런 것일 수 있다. 음 근데 이 저기 막 뭐, 저기 이 사람은 여러분 노했어요? No 막이 사람이 정말 여러분 어, 여러분한테 난너 때문에 잠못 자오라고 얘기했었했나? 이 사람은 여러분하고 한 번은 여러분이 거절을 한 느낌이 나는데. 음, 이 사람이 다가왔는데 거절한 느낌이 나요 근데 이 사람이 그래도 여러분을 갖다가 마음에 내려놓지 않은 것 같아 계속 여러분들을 생각하, 생각하는 게 아닌가 음,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을 생각한다고 라 봐요 음, 왜 그러냐고 라 하면 여러분이 마음에 진짜 있는 거 맞는 것 같아 음 그치만 여러분들이 이상해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연애는 조금 곤란한 게 아닌가 싶어 일단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이게 지금 ING인데 응, ING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할수 없는 거지 이, 이거나 좀 해결이 돼야 연애를 하든 말든 할거 아니에요 마음을 받아주든 말든 음. 결국은 이 사람이 여러분들이 마음을 안 받아서 놓고 떠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어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접거나 근데 이 사람이 떠나는 게 아닌가 싶다. 음, 여러분한테 마음이 있지만 그렇지만 어, 떠났다 하더라도 여러분하고 간간이 연락은 될 거예요. 음,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많은 이 사람이 여, 뭐 여러분들이 상황을 갖다가 충분히 이해를 하지, 이해를 하고 어느 정도는 이 사람이 여러분들의 상황을 기다려 줬을 수도 있어요. 음. 아니면 여러분이 이 상황을 갖다가 어떻게 해결하려고 지금 좀긴 시간을 노력을 했다거나, 음. 음. 그래서 여기는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연애는 크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이거 왜왜 이걸 봤냐? 라면 속이 시끄러우니까 속이 시끄러우니까 그냥 봤다. 그래도 혹시나 음, 내저기막 해서 봤을 수 있겠다. 음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냐라는 거야. 해결될 거예요. 해결 될 거예요. 왜 해결되냐라고 하면 어디 봅시다. 만약에 속 시끄런 이게 속 시끄런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음, 제복이 있어요. 지금 이제 일시적인 것일 수 있다. 일시적인 것일 수 있고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지금 경제적으로 뭐 어떠고 저떠고 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여러분들 품위 유지를 할 비용이나 이런 건다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이게 속시끄러운 거지. 음. 그리고 이 사람이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거절을 당해서 놓고 갔다 할지라도 아까도 그랬잖아요. 간간히 연락이 올 거라고.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음. 음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 계속 남아 있는 게 아닌가? 어, 어쩌면 어쩌면 음, 그럴 수 있겠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갖다가 뭐 이렇게 마음에 담거나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어, 마음에 담거나 그러진 않았다라고 봐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스타일이 아닌 아닌가? 아닌 것 아닌 게 아닌가 어. 그래도 이, 이 사람 이 사람이요 처음에 여러분한테 다가왔을 때 보다는 그래도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자기가 자기를 갖다가 갖춘 다음에 여러분한테 연락을 한 것인데 그래도 여러분이 이 사람을 갖다가 그닥 어, 반길 사람은 아니겠다 싶어요 음왜 그러냐 라고 하면은 어, 그냥 그냥 아유 이미 이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게 아닌가? 어, 이런 시간을 거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한 여러분 때문에 어 여러분이 눈에 아른거려서 잠, 밤에 잠을 못 자는 사람은 아마도 이이 이 사람일 거다. 뭐뭐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많은 카드상에서는 이 사람이라고 알려 주고 여러분은 그냥 그냥 이 사람하고의 인연은 음 그, 뭐, 그렇게 연인이나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마음은 없어. 근데 이 사람은 꾸준히 여러분한테 뭔가 자기의 마음을 갖다가 전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음. 자, 4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고, 음. 남은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번에, 아, 다음 아니죠.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